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 노후자산, 특히 그 가운데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 예컨대 연금보험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연금저축, 펀드, IRP 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죠. 이 같은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다른 것다 쳐쳐 두고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세 가지 꿀팁,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될세 가지 꿀팁.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복리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 은퇴자산, 연금자산들은 1, 2년짜리가 아니라 몇 십년 사용하는 자산이죠. 반드시 복리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 2년 또뭐 3, 4년은 달리 복리 차이 안 나지만 10년, 20년, 30년으로 멀어질수록 달리와 복리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리 기준으로 확인하시라. 복리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의 실질 가치입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억 원 같으면 10년 뒤에도 1억 원이다. 이게 원금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돈 가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확실하게 손해 본 개념이다. 그래서 돈의 실질 가치를 잘 따져 봐야 된다. 예컨대 어떤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뭐한 60세부터 65세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러면 그 50만 원이 10년 뒤에 그때부터 10년 뒤에는 또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20년 뒤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 같은 돈의 실질 가치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 세 번째는 내 돈,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지면서 받는 연금인지 아니면 내 돈을 살아 있으면서 내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언제든 기회를 가지면서 내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돈은 없어진다 또는 사라진다, 살아있다. 이것은, 음, 그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참고하시고 있다. 방송 말미에도 링크 시켜놓겠습니다.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자, 하나씩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복리기준. 첫 번째 복리기준. 1억 원을 요, 1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을 맡겼는데 1억 원을 막혔는데, 1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이 되었죠. 수익률은 20%입니다. 아, 수익률이 20%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1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2% 달리기준 매년 2%로 불어난 돈이죠. 그저 뭐 은행 적금 정도. 그죠? 어, 아주 후하게 생각해도 은행 적금 정도. 자, 런데 이것이 복리 기준으로는 어떨까? 복리 기준은 연 1.8% 정도입니다. 즉 달리 2%는 복리는 연 1.85%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가가 매년 오르죠. 물가도 사실 복리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도 기준의 물가 상승률 또어 물가 상승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올해 물가 수준에서 또 물가 상승률이니까 물가도 복리로 오르죠. 어 그래서 현금 가치 하락, 돈 가치 하락 등등 미래가치를 따질 때는 최소한 뭐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복리 기준이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가끔씩 달리 5% 뭐 상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달리 5% 때문에 가끔씩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 5%도 20년, 30년 뒤에는 과연 복리 기준 몇 퍼센트일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동시에 어떤 이제 대체로 학점금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상품들은 그 대신에 내가 부담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예컨대 달리 5% 뭐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납이든 20년 납이든 중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다 원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장기납을 해도 자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증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용으로 소비자 가입자의 부담으로 다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복리 기준으로 잘 따져보셔야 된다. 두 번째, 돈의 실질 가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억 건이 10년 뒤에 1억 2천만은 10년 동안에 달리 매년 2%, 총수익률은 20%이지만, 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자, 원금이 불어났습니까? 원금이 손해 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 보면, 10년 동안 2천만원이나 늘어났으니까 원금이 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금융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고 금융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원금이 손해났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돈의 실질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은퇴 자산의 실질 가치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장기 자산 수익률은 항상 복리로 따지라고 라 말씀을 드렸죠. 국민연금 지금 받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국민연금이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한 올려줍니다. 한 1% 내외 정도 올려주고 있는데 바로 돈의 현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장기자산 수익률의 복리 기준을 볼 때는 그 같은 복리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복리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물가는 크게 두 가지 물가가 있죠.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있고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보다 가능하면 체감 물가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체감 물가는 연평균 대략 3% 내외 정도 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우리 한국 기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는 지금까지 한 1% 내외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죠. 요즘 물가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올해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양호하죠. 3.6%. 2022년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이 방송을 하는 3월 기준이 아니라 1월. 지금은 소비자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주요국 소비자 물가. 자, 체감 물가 아닙니다. 체감 물가 아니고, 장바구니 물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 소비자 물가. 이게 평균 한 1% 정도였는데, 연평균. 지금 보시면 뭐 3.6% 한달 사이. 자, 한국은 그래도 제일 낮은 수준. 제일 위에 보시면 평균 OECD 38개국의 평균은 무려 7.2%. 그러니까 한국의 2022년 지난 1월달 소비자 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양호하죠 미국은 7.5% 미국은 엄청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장사를 할 때보다 더 돈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풀었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 한편 부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크게 촉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자료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OECD 평균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캐나다 5.1, 영국 4.9, 독일 4.9, 다 이런 정도. 한국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는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라할때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소비자 물가가 어떤 경우는 이처럼 크게 오릅니다. 자 그러면 체감 물가는 어떨까요? 이것보다 더 높아요. 체감 물가, 수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자료 화면에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의 한 곱하기 2 정도 그 이상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체감 물가다. 자 그래서 장기 자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체감 물가 또는 최소한 최소한 소비자 물가 이상을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꼭 확인해야 될세 번째 내 돈이, 그때까지 정립했던, 투자했던 내 돈이 없어지면서 연금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 돈이 유지되면서 살아있으면서 연금을 받는 것인가? 이 같은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대체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 개시되면 내 돈이 없어지죠. 내 돈을 갈가먹으면서 사라지면서 받는 연금. 아, 가능하면, 베액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중도인출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괜찮은 베액연금 보험인 경우, 펀더도 많고, 또 추가납입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추가납입 추가납입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자, 그때는, 연금 개시를 하지 말고, 어,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중도 인출로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면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운용을 통해서 내가 인출해, 인출하는 전략. 어, 그렇을 경우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셔라. 왜냐하면 모든 변액연금은 연금보험은 80세, 피보험자 나이 80세가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연금 개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 보험자 기준이니까, 피 보험자를 자녀로 해 놓으면, 계약자인 나는, 부모가 계약자인 나는, 자녀가 80세 될 때까지는, 이거 계속,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감사한, 땡큐, 활용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연금 보험은 연금 개시한 후에는, 내 돈이 사라지면서 받는 연금이다. 어, 그리고 이제, 은행예금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은 살아있지만, 이자가 아무래도 적죠. 자세 번째는 이제 배당형 투자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형 배당 ETF가 있고 또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혼합형 배당 ETF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형 배당 ETF는 주식 자산이니까 이 혼합형 채권과 혼합한 채권 주식 혼합한 혼합형 배당 ETF보다는 조금 원금 변동성이 큽니다. 즉더 크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손실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노후의 목도는 주식형 배당 ETF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변동, 혼합형 배당 ETF를 주로 추천해 드리는 편이죠. 이 같은 경우도 내돈은 살아 있지만, 그렇지만 변동성은 조금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 내돈은 없어진다 또는 살아 있으면서 받는 연금이다 판단하실 때는 1번, 2번, 3번 케이스에서 본인이 마음이 편한 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금상품 가입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세 가지 꿀팁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